네, 이번 시간에 환경 측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환경에서 첫 번째 온열 요소가 온열의 요소입니다. 기온 측정입니다. 기온 공기의 온도 자 기온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공기의 온도라고 하고 결국엔 태양하고 어떤 복사체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복사체의 열에서 유래되는 온도입니다 공기가 직접 흡수 또는 지열로부터 반사되는 것을 또 흡수합니다 그리고 물론 땅이나 건물, 바닥, 벽의 표면 온열로도 어, 전도되고, 이 전도를 또 받아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온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 조건으로, 자, 첫 번째, 온도계의 구부. 그러니까, 온도계의 그 아래쪽에 온도를 감지하는 구부의 온도를, 온도, 공, 주위에, 구부 주위에 공기가 계속 이렇게 치환이 돼야 된다. 그 치환이 되, 되는 조건으로 측정을 하라. 그러니까 통풍이 이렇게 될수 있는 조건이다. 그 다음 온도계 주위 공기가 외부 복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서 백엽상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온 온도계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정확한 온도를 얻을 수 있는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이상 저온 측정에서는 알코올 온도계를 씁니다. 자, 알코올 온도계. 그다음 만약에 측정 장소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전기 온도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측정 위치는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는 호흡의 선 높이에서 측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내 같으면 검사실의 바닥 면적이 적어도 16에서 25제곱미터 이걸 한 구역으로 해서 높이는 1.5m 높이에 사람의 호흡선의 높이에서 근구 온도계로 측정합니다. 자, 이 그림이 백엽상, 백엽상 모시 사진입니다. 그럼 실외에서는 대부분 이제 배겹상에서 측정을 하고 1.2에서 1.5m 높이에서 근구 온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측정 시간은 자이 온도계의 그 아래쪽 구부가 큰 것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온도를 측정하면은 정확한 온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알코올 온도계 수원 온도계 앞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르엔 온도계가 있는데 자 수원 온도계는 그 30도 이하에서는 사용에 부적합하다 정확한 온도는, 자 정확한 온도는 30도 이하에서는 적정시 사용이 부적합하다 30도 이상에서는 수온 온도계를 약 2분 후에 측정이 가능하도록 에, 알코올 온도계는 한 3분 0 3분 후에 측정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안정화, 그러니까 정화한 온도를 나타내는데 수온 온도계보다는 조금 더 알코올 온도계가 에,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는 또 60도 이상 온도는 측정하는 건 부적합합니다. 60도 이상, 그러니까 60도 이상에서는 알코올 온도계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온 온도계는 30도 이하에서는 부적합하다. 그 다음 토렌 온도계 같으면 뭐 영하 95도 이상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용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온도를 하루에 몇번 측정을 하면 좋으냐? 만약에 한번일회 측정을 한다면, 오전 10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오전 10시에. 3회 측정을 한다면, 이와 같이, 오전에 6시, 그 다음, 오후에 2시, 오전 8시 오후 2시 같으면, 그러니까, 6, 14, 20, 22, 6, 14, 22. 자, 이렇게, 측정을 하면, 좋겠다. 만약에 6회 측정을 한다고 러면은 이와 같이 오전 2시 6시 10시 오후 2시 6시 10시 그러니까 3회 측정하는 그 사이에 오전 2시 그 다음 오전 10시 오후 6시 자이 3회를 더 추가를 했다 그 다음 온도를 측정하여서 환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자 바꿀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 식을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기억이 쉽지가 않죠. 섭씨 온도 나누기 100한 것이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 하여서 180등분 한 것과 같다. 자그 식에서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식을 둘 중에 하나씩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일교차는 하루의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대개 최저 온도는 일출 30분 전입니다 최고 온도는 오후 2시 경이 경에 나타납니다 자 일교차 최고 최저 온도 그 다음 일교차가 큰 쪽이 내륙에서 일교차가 큽니다. 자, 해안 그다음 산림 지대 순으로 일교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연교차는 당연히 최저기온 겨울에 나타나겠고 최고기온 여름에 나타납니다. 자, 연교차도 한대 지역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온대, 열대 지방의 연교차가 가장 낮다. 자, 기온 측정에서 쓰이는 온도계입니다. 유리막대 온도계, 다른 말로 봉상 온도계라고 합니다. 이거 알콜, 수원, 토르인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온도, 습도, 온습도 뿐만 아니라 바람, 자, 통풍 온습도계인 이 아스만 통풍 온습도계라는 자, 측정기구가 있습니다. 자, 통풍 후에 한 5분이 지난 후에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기온, 습도 동시에 측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 금고 온도계는 보통 온도계 쓰고 습구 온도계는 이제 구부를 통급으로 사가지고 중유수 물을 묻혀 두면은 습구 온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풍이 시작되고 5분 지날 때의 눈금이 가장 정확하다. 자, 이것이 아스만 통풍 온습도계 사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금구 온도, 습구 온도, 달려져 있고 위쪽에 모터가 모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온도계입니다. 이 바이메탈 이용해서 어, 뭐 바람, 먼지, 햇빛이 닿지 않는 이런 곳에 측정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연속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프로 기록이 이렇게 차트에 기록이 되는 자, 이런 형태 뭐 자기 온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이 온도계 입니다 보시면은 최고 최저 온도계 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습도를 측정하는 기습이라는 공기의 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습도는 포화 습도가 있고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를 우리가 비교 습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습도량을 포화 습도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 주면은 상대 습도 비교 습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습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정기량 전체입니다. 뭐자 만약에 1세제곱 메타 공기 중에 있는 수정기 양이 몇 그램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자 절대 습도량을 상대 습도는 그 기온과 그 기온과 동일한 온도에서 그냥 그 기온에 서 공기가 수증기로 최대 포화되었을 때 수증기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화 습도. 그러니까 포화 습도 대비 그 절대 습도 양이 얼마이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비교 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교 습도를 보시면은 음, 아 어느 정도 우리가 습, 습하다. 자, 이런.